와. 단 씨랑 오빈씨다 하고 계신 거 맞죠? 아, 저는 네 분발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원래 드라마틱한 역전이 더 의미 있는 거라 생각해요. 그래서 역전 그래서 당하셨잖아요. 자 봐. 근 이번에는 진짜 역전하실 수 있게 한 네. 문제랑 1 0점 와. 와. 이거는 무조건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. 와. 이번에는 d 에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는 <웃음> EA 고인물 퀴즈. EA에서 활동하는 이 사진의 모델 이름은 무엇일까요? 1번 지민, 2번 지수, 3번 지유, 4번 지안, 5번 정윤. 별로! 5번 정윤. 수진씨, 정답! 와우. <웃음> 아, 뭐 하세요? <웃음> 아, 뭐 하세요? 인플루언서 아 분이신데 엄청 유명하셔가지고 인스타에서 한번뵌것 같아요 원래 여자들 이렇게 이쁜 여자들 그렇죠. 있으면 그 인스타 들어가서 손방하고 그렇죠. 그러잖아요 들어가 <웃음> 바꾸고 진짜 보면서 좋아서 성혜가 관심 가질 때 보면서 가계적으로 막... 아 진짜 요즘 앞에 달리지 않아요? 어, 왜 많이 달려요? <웃음> 이 얘기가 콜라보를 한 가수 어나 이거 노래 들어봤는데 이든 거 이, 이분은 누구일까요? 트로트 <웃음> 가수신가? 1번 하동균 2번 한동근 한번 하동근, 한번 양동근, 딱딱 딱, 3번 하동근. 정답. 아, 아 성이 너무 헷갈렸어요. 성이 헷갈려가지고 성이 다시밖에 없었는데 <웃음> 아니 <웃음> 중간에 있잖아요 <웃음> <웃음> 제대로 안 들으셨나요? 여기 씨는분 하동근을 어떻게 아는 게있요전 노래 들었어요. 한번좀 불러주세요. 한번 읽었어요. 몇 번이 나올지? 어떤 단어봐요? DA랑 리프팅 어, 신난다 효과도 안전도 DA 리프 그이고진아 보고 싶은야 그걸 보또왜은데지주보 그걸 보고 예술데그데그 그걸 보고 싶은데, 이걸 보고 싶은데, 그걸 보고 <스 wreak> <웃음> 아, 몇 번인지 맞추셔야 되죠? 킥푹킥 크크루 빅뿅빵 네. 남성님. 3번 DA 스태버. <웃음> <리>, 끝장 리프팅 두번총 다섯 번. 어, 뭐 어, 하실 분 없으세요? 아, 네. 테코 같이. 네. 추워 마셔야 될까요? 자, 1번 테번 2번 다섯 번. 3번 여섯 번. 다! 다! 아 3번 여섯 번. 여기시 정답. 아, 진짜 아까워. 아 까워. 그 응. 아 크크로 핑퐁팡. 아 좋고. 아 근데 개권식 나오셔도 틀렸었데요 어, 다섯 아, 번이요. 아점심 잘하세요. 점심잘하요맨오을하넣어서 이가 갈려요1등 60점. 와. <웃음> 와. 제가 들을 건 없고, 이거. <웃음> 근데 우리 점수는 모르겠다. 아. 오... 이들. 48점의 주인공 여빈씨와푸키푸키푸키푸 오... <웃음> 씨는 31점으로 꼴찌가 되었습니다. 아, <웃음> 어, 잘 때도 뒤에 생각해보고요 푸키차 세트를 푸 반지 이렇게 끼잖아요. 네. 네. 일어나서 막 반지 이렇게 끼는 경우라든지 잘안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. 아 맞아요. 아니, 그러진 않겠네요. 저는 이제 아침 먹기가 되게 심한 편이에요. 아 아침 먹기가 되게 심해서 PPL인가요? 왜 이렇게 살진 찍을 때? 벌칙은 바로 숨기고 싶은 과거 너무 많네요. <웃음> 한두 개가 <웃음> 아닌데 과거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사진 판넬을 준비했습니다. 상황 전이요? 란을 돌아보는 시간 남순님 옆에 세워주시면 되십니다. 안 <웃음> 돼서..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남순님 그렇게 네? 옆에 대주신 다음에 노래가 끝날 때까지 춤을 추셔야 돼요. 와... 와 잠깐만 이거 진짜... <웃음> 이거 원래 표정이 포인트인 거 아시죠? 아니 본 적은 있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... 눈 감고 입술 내밀고 이렇게 하면 돼요. <웃음> 최대한 아, 어. 나는 상큼하다. <웃음> 방금 드신 레몬만큼. 그, 그 성형 전사진을 옆에 두고요. <웃음> <이거 맞춰요? 웃음> 아니, 근데 저는 이 과거 사진 보니까. <웃음> 유튜브에서 이미지 세탁을 살짝 하고 있었는데 <웃음> 오늘 <벌써> 이거 하고 <웃음> <웃음> 망했어